자, 막간을 이용해서 토치라이트3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어, 제가 가끔씩 만렙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찍긴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캐릭이 나왔죠. 커스트 캡틴, 저주받은 성장입니다. 신기하게도, 어, 지금 얘가 나온 상황에서 이 게임이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캐릭을 만렙 찍은 사람들이 0.1%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0.1% 달성한 거죠. 근데 이게 아쉽게도, 콘텐츠 소비를 좀 줄이려고 한지, 이번에 그 아이템 드롭이라든가 그런 걸좀 낮춰가지고, 얘예 풀셋을 아직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자, 어찌됐건 좀 스킬을 설명드린 게 나은 것 같네요. 자. 일단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파일 시 해적 계열인데, 저주 계열은 디버프부터 시작해서 그 소환 계열이 있고요. 그 유령 선원이나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요. 고스트쉽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파이레스는 전투계열 입니다 전투계열인데 두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일 극딜 계열은 플런더버스를 찍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 광딜로 이렇게 쿨타임으로 한 번에 잡는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캐그하고그 다음에 브로드사이드를 찍는 이 트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건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사냥법은 어떻게 됐냐 일단 블랙 스팟은 당연히 좋은 기능이니까 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디버프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걸린 아이한테는 40% 중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데미 들어간다 그러면 14만 데미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를 걸고 그 다음에 마일스트롬 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티어 1까지 그 스킬을 적용했는데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순간 중앙으로 모여요 모이면 그 광대를 치기 참 좋은 상황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드레드 배너 같은 경우는 스턴을 겁니다. 그러니까 티어 3까지 달성했을 경우에 데미지와 스턴을 준대. 이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광대를 쉽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두 가지를 걸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미친듯이 설치하자. 이 파우더 보십시오. 데미지가 1508%입니다. 일단 차지형이기 때문에 3개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일단 최대한 우겨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브로드사이드를 이용해서 터트리거나 아니면 이 스피닝 블레이드 이 두가지를 이용해서 터트립니다 이렇게 광딜로 최대한 많은 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출혈 폭발을 아시죠? 이게 자주 발생합니다 이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미지가 더 많이 달아요 이거는 제가 레일마스터 할 때도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아무튼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지금 둔진 36레벨이라 애들 체력이 상당히 많고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제 풀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재력이 어떻게 된다라고 판단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죠 직업 걸고 스턴 걸고 그 다음에 이 광역기 쓰고 모은 다음에 스툴입니다 깔끔하죠 자, 스턴 걸 동안 광역기 스킬을 우겨 넣은 다음에 모으던가 아니면 스 걸고 모은 다음에 광역기를 집어넣었던가. 그거는, 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 아이들 맞죠? 딥업 걸고, 자, 애들 모인 다음에 스 걸고 모으고 광역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지금 애들이 멍 때리면 갑자기 죽었죠? 이게 연산 처리하는 게 생각보다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렉 걸려서 튕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서버는 개선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직업 걸고, 스턴 걸고, 방역도 쓰고, 모은 다음에, 폭겨 근데 아직 안 죽었죠. 근데 또부터 한번 해줄게요. 그런데 지금 이보다 더 많이 모인다. 그러면 분명히 튕깁니다. 이거는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왠지, 튕길 것 같습니다 안 튕기네요 다행이죠 유니크 없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자이 녀석이 보스네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디버스 걸고 그다음에 스턴 걸고 광역기 쓰고 한번 터뜨리고 데미지 쓰고 보스기 때문에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나와요 뭐, 그거는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광기를 잡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단일일은 좀 약한 편입니다 쿨타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기법 걸고, 선 걸고, 또, 방식 쓰고, 계속 밀어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기가 많은 보스한테는 좀 쉽진 않을텐데 그래도 지금 그 체력이 두배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속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원하는 그 유니크 아이템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풀세팅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더 테스트 해볼까 자 디버프 걸고 수턴 걸고, 방역기 몰아넣고 빵! 터뜨리고 한 번에 데미지 반 이상 달았죠? 위험한 것 같으면 마일스토물로 계속 이렇게 애들을 묶어 놓으면 됩니다 렇게다았죠자 여기도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딥 걸고, 수턴 걸고 방역기 몰아주고 잘 가시고 여기도 한 번에 터뜨리고요 싸워 어, 트니까봐 좀지겹긴 한데 그래도 잘 잡죠? 깔끔하게 잘 잡았어요 자, 이번엔 다음 보스도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 나이도 쉽네, 남네요. 자, 어떠신가요? 이 캐릭은, 음, 재밌어요. 확실 재밌는데, 튕기지만 않으면 좀,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서버 유 연산 로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는, 로, 그, 모은 스킬 있죠. 마일스트롬을 썼을 때, 너 많이 모이고 한 번에 죽을 때, 그때 튕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만 좀잘 처리되면 정말 재밌게 빵빵거리면서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아, 이거 세일하시되, 아, 정가에 구입하시지 마시고, 세일하시되 한번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은 더 이상은 이제 토치라이트 관련된 거는 업로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제 즐길 거다 즐긴 것 같아요. 그 업로드 속, 그 업데이트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음, 좀 길게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